진짜 말도 안되데 지금, 지금 다들 엄청나게 포기상태입니다 진짜 기시리 아, 이지 이지도, 이지도, 이지도, 이제 너는 다 아, 뜨고 있는 이지지도 이지도, 이지도, 이지도, 이이지 이지도, 이지도, 아도이지이거나이거도요 이거는 진짜 거의 키각으로나오예요 아, 아, 네, 근데 왜 자꾸 언니한테 말해? 너무. <웃음> 너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누워 있으니까 막턱 접히고 걱정되는데 아, 얼굴 아, 진짜 막 뜬망할 것 같아. 나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머리 걱정했는데 오히려 누워 있는 이 머리가 예쁜 것 같아. 예,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웃음> 커진 머리. 응응응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머리 표현이 제일 잘 된, 너무 예쁘다. 이게 막, 혹시 막, 너무 지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음. 이게 피디님이 또 하나하나 이렇게 머리 위치도 추정해주잖아 어,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최애 장면인 것 같아요. 만족 응. 너무 추천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미 지나가 버렸다. 어디? 아니, 아까 들고 있던 유리구슬이. 우리... 이게맨 처음에 나오는 유리구슬이랑 똑같은 색이요맞아 네. 이거를 요괴가 조종하나 봐요. 헐, 우리가 유리? 같이 유리구슬을 들고 있어요. 이거를 요이가우리조하는 거야. 진짜 너무 오. 따라 미쳐하 왔어. <웃음> 이게 진짜 잘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아, 나여기 나은 나은 더나아게더게더 나은 게더 나은 게더 나은 게더 나은 게더나게더 나은 는더 나은 게 나은 게더 나은 게더 나은 게더 나은 게더나게더 나은 게더 나은 게더 나은 게더게더 나은 게게 아유, 아유, 여기, 아유, 여기, 아유, 여기 너무 앞에. 저 여기가 여기가 그로쭉 빠지면서 나오는데 이게 색감이랑 이런 게 너무 맞아. 요쁘고있는데이 아, 이건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좀 길게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놔볼수 있으니까 좋구나. 아, 오늘도 아, 여기 풍경 진짜 힘들었죠. 돌밭 돌과 잔디의 그어딨지 음. 아, 이요 뭐지? 하 뭐지? 이 뭐지? 이거 지 이거 뭐지? 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예이뭐 이거 뭐지? 이거 이아뭐이야뭐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어요거 뭐지? 이거 뭐여 이거 뭐지? 이거 뭐 문지안머리 잘랐습니다 귀여워 애 아, 까닭질러 나 그냥 정신없어 진짜 벌려가서 진짜 와 언니 그래도 찌콜라 살았어 아니다 응. 어땠어, 언니 절대 알았잖아 언니 는 뒤집어졌지 뒤집어졌어 요 진짜로 제 머리 왜저 저거 뭘까요 회전했지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눈썰미 대박이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응. 이때 진짜 감기 걸려서 너무 좋데저 장비가 군무는 볼터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아까 아, 진짜 정말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저 아까 처음 걸어가는 그 장면있잖아요 저희 보고 열심히 걸어가라고 해서 저희 되게 이쁘게 걸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뒤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하는 그게 나온거예요아 진짜? 아,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되게 투닥투닥 굽고 있는거예요 어, 어, 어. 아, 돌아가. 그래서 네. 걷는 자 포즈가 다 제작각이고 아, 진짜? 다 하나도 안 예쁘게 걷고 있어. 저때 어? 저희 진짜 파워. 예, 네. 빨리 돌아가서 다시 하면돼뭐 이렇게 어. 가고 있었는데 보연이 네. 효경이랑 열이랑 저는 방향이 있을 때 <웃음> 다른 거보요다 <보면> 어디로 <웃음> 가는지 모르고 그냥 일단 직진하는 거그러이에요 여기 진짜 넓다. 아, 저... 진짜. 머리 깨졌네. 그거 어, 어 진짜. 좋네. 좋네. 오, 오, 진짜, 하, 하, 진짜 예. 좋겠다. 겠다 진짜 여리 항상 그때마다 나는 보이 오. 방금 장면 되게 이쁜데. 이게 정원 나까 저기 나왔는데요? 아 그래? 그냥 또 부르려고. 아, 윤지 너무 막애쓰이 아니구나. 응. 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거저 Girl. 처음이다. 아 저건 인정. 아니 애들이 되게 잘했네요. 아마 허무거이 어, <웃음> 조금 아쉽다, 그 동그란 도 조금 넓게 됐네. 아 그다. 이상 동그란 거 무대에 어 나뭇잎 이만 원, 오리 2만 원.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첫 데뷔 앨범 디오이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이거 나오는 것도 같이 보 그러니까 이 이거 보셨겠죠? 먼저 쩡하다고 팀이기. 저희가 말한 뭔가 포인트들이 똑같이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 말이고,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다음번부터 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볼까 근데 너무나 너무 좋다. 정말, 야외 촬영에서 진짜 정말 많은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하루는 주제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보여주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저희 이제 이대로 만느나라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안만났나요 <웃음> <웃음> 이게 언제나 아,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연히... 저희는 데뷔 하루 전이라, 지금 다들 정신이 지금 솔직히 힘승승승하고 입 밖으로 말이 지금 솔직히 넓었 감정도 표출해지지가 뭐 않아요. 지금 뭐 이것도 너무 좋고, 저것도 네. 너무 좋은데. 좋은 게 오늘 하루에 계속 밀려오고 내일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솔직히 태션이막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완전히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다들. 아, 또... 그연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아, 아,